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나와있는 요양급여를 살펴보면 1항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1항에 따른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제3항에 나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이라는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내라는 것은 다시 말해 3일 이하, 즉 4일 이상의 요양 또는 치료를 요하는 상병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받는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라는 것이 입원치료, 재가치료뿐만 아니라 외래치료 등도 포함한 광범위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꼭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다 라고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